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사상 최초로 월간기준 그리고 전국단위기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얼핏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죠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날개 나비 날개짓이 또 다른 반대편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더라라는 건데요. 어떤 일이든지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통찰이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지 이게 맥락인데 저는 오늘 사상 최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월간 단위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감소했다는 것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즉 정말 정말 집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제발 집을 사라, 집 사라, 대출 팍팍 해줄게.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 물론 지역에 따라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감소한다. 자 이것은 그것도 사상 최초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것은 집값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다. 자 이것은 제가 집값에 대한 세 가지 통찰을 말씀드리겠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맥락 잡기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죠.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지금 우리가 청약제도와 관련되어서 예금은 한네 가지가 기존 것다 포함해서 있죠. 예컨대 뭐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런 등등이 있는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청약하기 위한 유일한 저축이다. 지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근근데 이것이 감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월간 지난달보다는 12,658명이 감소했다. 전국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12,658명 감소했다.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가 2009년도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13년이 지났죠. 13년 만에 최초로 전국 단위 월별 감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사라 사라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던 나는 전세로만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절에도 주택청약 관련 통장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통찰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집값 랠리 다시 오기 힘들다고 라 생각합니다. 집값 랠리는 어떤 겁니까? 부동산이 랠리가 사이클이 있더라 지금은 집값 하락기다, 대세 하락기다. 대출금도 오르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시 상승할 거야 이것인데 그렇지만 저는 집값 랠리는 다시 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이유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첫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55세에서 75세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자 한국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일단 볼게요. 55세에서 75세 인구가 1,500만명이라고 다 하면 유아들, 그러니까 0세부터 예컨대 한 20살까지 인구 있죠. 자, 그거 뺍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가 전체 5천만명에 한 2천만명 될까요? 자, 그렇다면 2천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집을 장만해야 되는 인구들이 있겠죠. 주로? 사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또 40대 등이겠죠. 그런데 이 같은 청년 40대 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디지털 경제죠. 또 게으름 경제입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다 대체되는 경제라는 거죠. 수요층의 일자리, 즉, 주택이 필요한 이 수요층의 일자리나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들의 절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55세, 75세, 1,500만 명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 이 주택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또 주택을 공급, 확장,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자, 이런 쪽으로 주택 공급은 더 늘리겠다고 라 합니다. 자, 이런 판국이라면 집값렐리는 다시 오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을 무리하게 사지 말아야겠죠. 뭐 지금 집 사겠다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또 생각해야 되실 것은 이 집값렐리 다시 오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반대로 지역별로 차등은 점점 심화될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본을 부동산, 부동산 최악의, 최악의 침체기, 그것을 한국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경 한복판의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이야기 듣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전국 단위의 집값 랠리, 이것은 끝났고 지역별 차등은 심화될 것이다. 예, 근데 뭐 서울 같다면 강남 3구 등등 또 전국 단위로 보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서울 수요는 좋을 거다. 근데 서울 가운데에서도 점점 지역별로 차등은 심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북, 강남의 차별이 심화될 것이다. 또 경기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일자리와 교통이 아주 핫한 그 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10분, 20분 차를 타고 나가면 상당히 빈집, 즉 집값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국 단위의 집값 랠리 다시 오기 힘들다. 라는 말씀 드리지만 지역별 차 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뭐내집 좋죠. 즉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시세 차이가 아니라 내집 자체로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내집 의미가 있죠. 특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서 추억, 그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집 자체가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에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효과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무례하게 산다 이러면 시세 차이까지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시라. 지역별 차등이 심화되니까 잘 골라야 한다라는 건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통찰 가운데 첫 번째는 집값 렐리 다시 오기 힘들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지금 영걸 아직도 많잖아요.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샀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많다는 거죠. 빚을 많이 내었다는 건데, 가능하면 빨리 틀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대출이자가 언제 내릴까요? 물론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금리 인상 이것이 피크, 정점을 찍고 내려올 오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내려온다고 해서 제로금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집을 샀던 분들은 상당히 집값이 비쌀 때지만 또한 동시에 대출금리가 쌀때산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처럼 대출 금리가 쌌을 때 연결했는데 그 같은 대출 금리 수준으로 언제 내려갈까요? 대출 이자가. 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제 오를까요? 집값이. 또 오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야 하잖아요. 왜냐면 하 지금까지 계속 대출 이자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 비용을 다 제하고도 의미 있게 의미 있게 집값이 다시 올라야 하는데 언제 오를 거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만약에 연거을 했고 이 대출이자 때문에 예컨대 지금 소득보다 나가는 이자가 많고 그렇다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수준에 지금 이르렀다면 연거를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통찰은 어른들 있죠? 노후에 이런 분들 주택연금 빨리 가입하는 게 낫겠죠. 자 주택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세로 연금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노후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안 팔립니다. 또 많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려야 할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주택임금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하락 상관없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주택임금에 가입하고 다음에 해지할 때는 이자가 복리라더라. 그래서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한다더라. 맞습니다. 맞는데요. 주택임금을 가입하시면서 몇년 뒤에 해약하겠다라고 할 때는 만약 그런 사정이 생길 때는 큰 돈은 아닙니다 몇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 부담, 복리 이게 엄청나다더라 할 때는요 최소한 10년, 20년 뒤에 일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해약을 하겠다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폐죠 그래서 정말 10년, 20년 뒤에 주택연금 해약을 고려한다면 그런 분이라면 주택연금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은 오늘 당장, 즉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요즘 같은데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상 최초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월간 단위로 감소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이것은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값에 대한 세 가지 통찰, 그 다음에 적용, 일종의 맥락잡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